안녕하세요 모험가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 영순이! 모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패치노트 쓰는 남자 CM 에이들입니다. 네 저희가 오늘은 설을 기념해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. 아 저는 까치복장을 입고 싶었는데 아, 조금... 그래도 까치 같나요? 네 나름 까치가 환생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. 아 까치래? 저희가 이곧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. 많은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집에 많이들 머무르실 것 같아요. 네 그래서 저희가 검은사막 모바일과 그래도 설날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으니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준비한 거 무엇이죠? 쿠폰! 바로 2 0 Happy n e 해피 뉴이 r 쿠폰번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모험가 여러분들 또 연휴 기간에도 즐겁게 플레이하시라고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를 드릴까요? 아네 모험가 여러분 새해 복 보... 많이 받으세요